회원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기본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기본값을 클릭하시고 0을 4개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0이 한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을 4개 넣고 싶으시면 쌍따옴표 0000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 등급 필드를 선택해주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시고 A 한칸 띄우시고 O와 B 한칸 띄우시고 O와 C 적어주시면 ABC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C 코불이 나왔는데 빈 공간을 클릭하면 C로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인 가로 여시고 A, B, C, 가로 닫으셔도 됩니다. 둘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A, B, C 중 하나를 입력하세요를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이런 거 중요하죠. 마지막에 점 하나 찍는 거 최초 등록일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에서 날짜 시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의 일반 탭에서 형식을 눌러서 07년 06월 19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을 눌러서 예를 눌러주시고 예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 형식 S를 선택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9 9 원기호 빼기 99, 원기호 빼기 99, 세미콜론, 그 다음 0, 세미콜론, 언더바가 나왔는데, 나온 김에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99는 숫자나 공백을 쓸수 있는 게 99입니다. 그 다음에 원기호는 영어로는 역 슬래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기호라고 외우지 마시고, 역 슬래시라고 외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역 슬래시는 뒤에 있는 글자를 화면에 그대로 보이도록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 슬래시가 있다고 하면 뒤에 있는 글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다시 숫자나 공백을 입력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빼기를 표시합니다 그다음 다시 공백이나 숫자를 두 자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미콜론은 입력이 끝났다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0이 들어오면 값이 입력이 안 됐다면 그러니까 구는 공백이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01을 적어 버리면 01이라고 입력이 될 건데 맨 뒤에 1만 입력하고 앞에는 비워뒀습니다. 그러면 0을 적어두면 자동으로 빈자리에 0을 넣어줘서 값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0입니다. 그 다음 언더바는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를 결정해줍니다. 입력 위치에 언더바가 보이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눌러주시고 0000은 기본값으로 들어와 있고 이름은 아무렇게나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등급을 아무렇게나 적어주면 문구가 떠야 되죠 클릭해 주시면 ABC 중 하나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확인 이제 이 자리에서 A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클릭 그러면 소문자이라도 입력이 되죠 그 다음 제가 1 뒷자리에 1 앞자리에 1을 적어도 무조건 공백 있는 자리에 0을 넣는게 아니라 자리수에 맞춰서 앞에 0을 넣어주고 1은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01년 0 1월 0 1일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1년 1월 1일이 됐죠. 그래서 공백을 넣어주면 오른쪽에 공백이 있으면 앞에 있는 숫자가 뒤로 밀려나면서 앞에 0을 채워주는게 0입니다. 그 다음 입력 위치에 보시면 언더바가 되어있죠. 디자인 보기로 가서 저희들이 언더바를 더하기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하기 눌러주면 이제 입력 위치에는 더하기가 표현됩니다 그 다음 0 대신에 1을 적어주면 앞에는 공백이면 0을 대신 채워줬었죠 근데 1을 적어주면 이제는 공백 대신 0을 대신 채워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눌러주시고 A 그 다음 더하기로 기호가 바뀌었죠 이제는 1 1 1 이렇게 적어주고 빈 공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한 값이 2열의 날짜 시간 데이터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짜 형식이면 0 1 1, 0, 뭐 0, 1 이렇게 해서 두자리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0, 1, 0, 1, 0, 1 그런 식으로 두자리 숫자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1, 1, 1 해서 숫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취소해주시고 ESC 다시 한번 더 esc 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저희가 연습삼아 입력해 본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레코드 삭제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원본의 훼손 없이 정확한 상태죠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역 슬래시 다음에 빼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빼기를 그대로 화면에 표시해주는 거고 9는 숫자나 공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 뒤에 1을 적으시면 무조건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0을 적어주시면 빈자리에 0을 채워주기 때문에 입력을 조금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다음에 있는 글자는 입력 위치에 보이게 되는 문자입니다. 모든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 단추를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강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하겠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을 클릭해 주시고 아래 일반 탭에서 형식을 기본 날짜가 아니라 24시간 형식은 간단한 시간이죠. 간단한 시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근무 평가를 클릭하시고 아래에 보시면 필드 크기라고 있는데 필드는 글자 수를 나타냅니다. 255면 최대 255자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로 하시면 안되고 메모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모는 글자를 6만 5천 자 가까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